우리 한번 보여주자. 깍킹아, 너의 성문을 보여줘. 네, 어. 다 마신은 아니기 때문에. 옆에 리는 사람은 아도 괜찮다. 근데 옆에다 다 죽는다. 와! 딜 봤나 방금? 에스티 어, 피깍킹 어, 어. 봤나? 퍽! 퍽! 퍽! 이 퍽! 퍽! 퍽! 퍽! 자하이고올 것이 왔습니다 아카킹 선물 리뷰 한번 해봐야 되겠죠 어,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도 다들 지금 기대되고 계시죠? 카킹이 과연 어느 정도 힘을 낼수 있을지 어, 까리하다 수급은요 지금 맹회 기준으로 65,000 고스 팀도 다 풀로 되어 있고 자 성물 효과 한번 볼까요? 자신의 주피가 15% 증가하고 일단 주피가 증가돼 있어서 쐐게 때린 보막도 더세잖아 그렇지? 어 그렇고 자신이생성한 보막이 적용되어 있는 아군 영웅의 기본 능력치가 15% 증가한다간 지가 첫타 때리고 자기도 보막 씌워지니까 기본 능력치 또더 증가하고 그럼 주피 15%에 기본 능력치 15% 더 받은 상태에서 다음 타격 한번 후드로 치겠는데요 그런 느낌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각기 성물 리뷰를 이것저것 해보겠지만 첫 번째로 해보고 싶은 대금 바로 그 시절 그 초살 카킹이 돌아왔는가 이거부터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살 카킹 대기 돌아왔을지 와 근데 상대는 지금 이렇다니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자그 옛날 카킹 자 뒤대반 거죠그 그 창은 다 오르고 있어 창은 도도도도도자 주피 15번 정상대에서 10점만 자 왜냐 드셉니다 허크 박박박 52만 굴레가 있어서 그래 굴레가. 키보세요, 예, 한 번. 예? 우리 보막이 더 단단해, 지금. 아, 일단 말이죠. 요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 만들면서 보막까지 맞아. 사단 따위 우리 두려워하는 킹이 아니죠? 와, 아깝다. 딱, 진짜, 딸피였는지. 딱, 요만, 요만큼 나왔었는데. 자, 어, 보막 탄탄해요 주피가 더 올라갔다 보니까 보막이 탄탄하다. 아, 아, 아, 아. 아? 궁 갑니다. 이거 치고 궁을 치고 싶지만, <웃음> 그러다가 폴카운트 맞고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퍼크당 하고, 퍼크당, 수크당까지. 팡! 스컵! 왈라! 각성 캐기 돌아왔다! 9지6 0 0 0원겨 견디네? 역시 저 굴레가. 어, 오케이. 와, 봤나 방금? 전적인데8만4천0 정도 터트리면서 일성. 일단 밸런스 고민 많이 한게좀 보이고요. 지금 제가 초살 스타일로 해서 그렇지, 지금 덱 아이디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걸로 보이고. 자, 이렇게 가볼게요. 자, 첫 타격 자체도 이제 성물 때문에 더 세진 데다가, 그걸로 이어받은 보마까지 치진 건더 세다. 빡, 빡, 빡! 20만. 이성, 한 명, 20만. 세 명, 60만. 아까, 연옥이 굴레가 많아서 딜이 그랬던 거지. 굴레 없었으면, 이성으로 60만 뽑겠는데? 계속해서, 길트에 들어와. 뭐야? 해멀 누나, 어이고, 와우. 이공불댁이구나. 이공불댁. 20불딕. 사람이구요. 우리 한번 보여주자. 까킹아, 너의 성물을 보여줘. 네, 다 마시는 아니기 때문에. 연맬 리는 사람남 아무도 괜찮다. 근데 옆에 애다 죽는다. 와! 딜 봤나, 방금? 어, 에스티 피까킹는 봤나? 팍! 팍! 팍! 야! 저 어디갔는데? <웃음> 오랜만에 맛보는 딜벅 맛이구만 야 100만트 졌는데? 와이 정도야? <웃음> 카킹이 돌아왔구나 고인특집에서 <웃음> <거기> <웃음> 관을 깨고 튀쳐나왔구나 그래 니가 성물 나오면 뭐한건할줄 알았다 하하하하 <웃음> 자, 형님, 죄송합니다. 아이고, 사람이었지, 맞다. 어, 아니, 사람 내가 좀, 미안합니다. 내가 오랜만에 최근에 신캐들 리뷰하면서 스트레스를 좀 받았어요, 스트레스를. 그러다 보니까, 저는이 맛이거든. 이 맛, 마... 와,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 굉장한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방금. 근데 요거는 이제 셋다 연옥의 굴레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단단할 것 같아요. 그리고 폐가 약간 이제 보통 수준으로 떴다. 일단 한번 차곡차곡 가봅시다. 아, 저 연옥의 굴레만 아니면 진짜 미친 초사이 시작될거같은데 연속이 굴래 때문에 그래도 이거 원래보다는 좀 셀겁니다 30만 괜찮아요 그정도 괜찮아요 또 두장 떴거든 그러면 그냥 쎄리 쎄리 쎄리 갚는거라 자 그렇죠 각킹을 잡아야 되겠죠 잡을 수 있겠습니까? 잡을 수 있을지도 아형 잠깐만요 아 힘들어 왔구나 하하하하 예. 알겠지? 최고의 댁은 뭔지 알고 있잖아 여러분 <웃음> 어 잠깐만 이거 아이고 이거 요렇게 어, 귀한 만남입니다 어야 이거 어제 내 생방에서 해보려고 하다가 안해 씨야 뺐든 댁은 짰는데 안 들어가면 그 댁이다 그지 한번 맛이라도 한번 볼게요 신캐 크레이야쾅자 40만 나오고요 자그닥 갈게요 더 셉니다 오두두두두두두도없그 사진 꼬마 칠천 는안 왔군요 괜찮아요 치봐주세요 한번 이제 네, 여러분 이런 가능성이 보입니다 지금 내가 아까 낀 초살대기 지금 어느 정도로 돌아왔는가. 딜포 한 봤으니까 후회는 없지. 그거를 보고 싶었고, 각킹이 버퍼로서의 역할도 더 커졌다고 봅니다. 뭐 옆에 진짜 강력한 스트라이커 떴다고 치자, 그들에게 주는 버프도 더 커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더 커졌거든. 그렇게 되면, 와 이게 버프를 못 받았고 차단도 있고. 그래가지고, 아, <웃음>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사대천사 힘을 보여줘. 와, 팀 세대, 그렇다니까 저거 푹 쑤시 보고요 가볍게 푹 쑤시게요 <웃음> <웃음> 자 그럼, 그럼 안녕 뻑! 이 네, 버프 너무 많아서 부담스러워요 임마 뻑! <웃음>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해결하고 있는 모습 근데 페멀로나한테 지금 근타로 들어있나본데 근타 어! 형 그때 말한 적 있지? 페몬한테 근타로 들어있는데 옆에 무명 딱 서있으니까 둘이 서있는데 안죽더라고 진짜 안죽거든요 무슨 무적인줄 알았어 나페멀로나가 얘부터 죽여야 돼어마나 근데 그럴 수가 없게 됐다 들어가야지 무조건 우리 보막 세게 칩니다 자 일단 옆에 무명이라도 잡아야 돼 뻑! 복스 복스 와 지금 개딴 단하다 진짜 미치겠네 서킷 수아브 야와봐 아 46만 8천 두명한테 46만 8천이면 킹은 잘못한 거없다킹 정말 강해졌어요 약간 전성기 때느낌도 살짝 나기도 하고 전성기 때보다 약간 낮은 정도 쿵 어? 이 터지나? 야, 삼성보험, 우리 방탄유리 아니었어요? 저 누나의 저 도도한 자태 한번 봐봐. 이함내 지기 볼래? 이러는데, 아, 진짜, 진짜, 못 죽인다니까, 진짜? 아니, 저 옆에 무명이라도 아까 죽었으면 궁이 좀 약했을 거고, 삼성보험을 어떻게 약간 실패를 견뎠으면 잡을 수 있는데, 그러면. 못 죽여요, 이거? 진짜 강한, 뭐, 얼티미 형님 막 강한 직원이나 막 연맬 힘들어가지고막 찍고 막 그렇게 해도 원래 캐릭터처럼 쉽게 죽지 않습니다. 이게 맞았는데 안 죽어가지고 피다 차있고 막 이러는데. 자 카킹이 말이죠. 이런 의미도 좀 있어요. 지금 이런 어떤 마신을 만났을 때 이길 수 있을 것같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찐으로 붙으면 못 이길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조금 약간 운영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다른 어, 의미로 솔직히. 더 좋은 버퍼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프를 좀더 세게 주피 버프랑 그런 버프도 주면서 보인 됐을 때스터좀 탄탄한 보호막을 제공하고 그리고 약간 서브딜 조금 하고 약간 요, 요 요런 어떤 가능성은 좀 보이고요. 마신덱을 아, 이기는 거는 쉽지는 않아 보이긴 한데 잠깐만. 어? 요거요. 야, 요거 보이지 지금 카드? 하나. 버프 받았고 턱크닥 치고 삼성. 이승 두 장이 나오려나? 삼성이 낫겠다. 보막도 세게 받자. 차단 전에 때리는게 낫겠고. 그래, 이렇게 할게요. 툭툭툭. 자, 와1 9구천 자, 버프 받았고요. 턱 11800. 삼성. 셔스팀벌 척척척. 척척척. 자, 와 71만. 야, 71만. 내가 지금 각킹을 어 모르겠는데 각 되게 좋은데요. 근데 연매 힘들었다야. 어 근데 삼성보험이라삼성보험하라치 봐봐 야치 봐봐 왔나 자 견뎠고요 근단일기 하나 올 건데 사람이고요 박. 아, 될 뻔했는데 씨, 제가 저러고 있으니까 <웃음> 무섭다 너무 무서워 톡톡톡 자 한번 사대천사야 팍와 잡을 뻔했다 카크당 우크당 야, 그래도 좀 시원한 거 맛을 봐서 초맞으면서도 시원해, 시원해. 야 어. 마지막 판한 번만 가볼게요. 내마블이 밸런스 잘 잡은 것 같아. 그 옛날 초사덱으로얼티밋연매일때 이런 덱을 너무 쉽게 잡을 수 있어도 조금 그럴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밸런스 괜찮은 것 같고요. 근데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건 옆에 친구한테 보막 씌워준그 친구도 엄청 세진다는 게. 아이디어도 댓글 좀 남겨주세요. 한번 해봅시다. 연맬이랑 같이 가도 좋을 것 같고요. 옆에 얼티민 형님 서 있어도 얼티민 형님도 같이 세질 것 같고. 필로, 해멀, 각킹 이런 것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와, 인내 떴다. 야, 인내 떴는데? 인내 떴어요. 뜨긴 떴다고. <웃음> 소멸이 안 들어왔거든요? 아, 죽일 뻔 했는데, 임마, 이거. 사살해줘, 봐봐! 그렇지. 힘들어왔는데, 이 정도였고. 어? 잠깐만 아 네가 서있어서 소멸이 안 들어왔는데도 소멸 당했구나 아 더러워서 진짜 씨. 우리 킹 이렇게 선호하게할 거야? 우리 킹이 얼마만에 관짝에서 나왔는데 이걸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이걸 이렇게까지 할 일이야? 우리 킹삼성했는데 때릴 거야? 때릴 거야? 네, 시대는 바야흐로 얼티밋 연맬 시대다 차라리 제가 얼티밋 연맬를보조하는각킹으로이 영상으로 한번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렇게 춰춰춰 <웃음> <웃음>